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CPU 가성비 비교표 6월 버전입니다. 가격 기준은 다나와 오픈마켓몰 그리고 샵 다나 가격 기준 두 개로 나눠뒀고요. 날짜는 6월 6일자 그대로 업데이트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표 하나하나 보면서 제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는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음. 전월 대비 하이엔드 구간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거 내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뭐3000 시리즈 3070에서 3090사이 애들 가격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싸죠 사기 부담스럽죠 그다보니 고성능 CPU가 안 나가고 있어요 어, 안 나간다는 얘기는 가격 경쟁을 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얼렁얼렁 밀어내야 이 자금이 융통이 되고 회전이 되면서 이문이 조금이라도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출혈 경쟁을 하는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은어 이거 가격이 그래픽카드가 좀 내리면 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음 결국 지금은 뭐가 좋아요? 하이엔드 CPU 사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7월, 8월쯤 되면 여기 적혀있는 가격보다는 다소 오른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번 고사양 제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 좀 해보면 좋겠네요. 특히 지금 70ti나 80ti가 상당히 저렴한 가게에 나올 것이라서 그거 특가로 구매하시고 뭐 반본체 고사양 CPU 넣고 짜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중급인 메인스트림은 어때요? 메인스트림은 i5는 일단 전멸이에요.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올랐고 3600도 다소 가격이 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저희 측도 이제 원래는 3070이나 3080 위주로 나가다가 요새는 상공6 0이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상위 제품군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중급이나 아니면 하급 제품으로 어, 전봇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거예요 그다보니 여기서 일부 제품이 물량이 부족한거고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밑에 엔트리나 메인스트림 CPU 구간쯤 되는 애들 있잖아요. i3부터 에슬럼 펜티엄계열력 요놈들은 좀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원래 얼마 안하는 거라서 만원, 이만원 올라도 폭이 큰 거거든요. 지금 사무용은 내가 마땅히 추천할 만한 CPU가 없을 정도로 다들 오른 상황이라서 구매를 조금 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놈들도 아마 여름? 확실하게 여름이 오는 7월 8월쯤 되면 가격이 다소 내릴 거라서 한두 달 정도만 구매를 미뤄두시면좀더가성비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표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어떤 제품이 이번달은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950X는 여전히 가장 좋은 최상위 CPU입니다. 뭐 스포츠카 느낌이 날 정도로 비싸, 비싸요. 비싸 CPU치고는 100만원 하잖아 100만원 많이 비싸잖아. 게임 성능도 최고고 멀티 성능도 최고고 싱글 성능도 뭐 2등이나 3등쯤 되니까 거의 최고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면에서 최고인 만큼 가성비도 제일 떨어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추천은 못해드리겠지만 최고의 CPU를 갖고 싶다면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90X는 지금 사면 안됩니다 어, 게이밍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다큰 폭으로 505X보다 처지는데요 음, 가격이 비슷해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성주님 아, 중고 사면 되잖아요 중고는 70이면 사던데 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최고급 라인업은 그 다음 라인업이 나오면은 뭐 가성비로 살만한 라인업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가성비 좋은 거 많잖아요 5800X 같은 거 사도 될것 같은데 멀티 성능이 굳이 필요 없으면 게임 성능 준수하고 싱글 성능도 훨씬 좋은데 여튼 그래요 물론 멀티 성능 자체는 390X가 좋겠습니다만 저는 390X 살 바에 5900X 사든지 5900X 멀티 성능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싱글 성능하고 게임 성능은 훨씬 압도적이에요 그다보니 390X는 이제 중고든 세거든 어,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5900X 한번 봅시다 5900X는 녹색 칠종농거입니까 추천 제품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 5900X가 지금 7 0만채 안하는 가격에 팔고 있는데요 게임밍 성능은 5900X랑 맞먹고요 멀티 성능은 5900X보다는 한 10% 정도 처지지만 그래도 뭐 싱글 성능도 비슷하고 멀티 성능도 얘 전체 등수에서 3등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CPU 중에 3등요 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최고급 CPU를 사고 싶다 할때 5900X 정도가 추천 제품이 되겠죠 뭐 내가 보기에는 30만원 더 줄만한 값어치가 500X에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500X에 30만원 더 줄만한 값어치 있으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렌더링, 인코딩해서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값어치가 있고 나머지 일반 게이밍 유저 아니면 간단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5900X 정도가 최상위 추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고 i9급 보겠습니다 i9급은 뭉뚱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1세대 i9하고 10세대 i9 싹다뭉뚱그려서 5800X랑 비교해봐요 게이밍 성능 5800X가 이겨요 멀티 성능 어 그나마 1 9 0 0 k f 나 1850K 정도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요 싱글 성능 11세대 i9 되면은 약간 더 높은데 뭐 퍼센테이지 2% 정도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어때요 아이씨, i9 보자니까 어 이건 뭐 60만원이야? 최상위 제품 맞죠? 최상위 제품은 60만원이에요 그럼 좀 싼거 뒤에 K 안 붙은 애들 보면 40만원 중반입니다 뭐 5800X가 지금 40만원 중반이거든요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가격은 겹쳐요 근데 겹치는데 이 밑에 라인업은 멀티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뭐 게임의 성능이든 확실하게 5800X를 압도하는 게 없거든요 그다보니 가산비적인 면으로 생각한다면 은 인텔 팬보이 분들 말고 일반 유저들을 봤을 때 5800X를 가지 위에 걸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보니 음..여기는 추천 목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딱한 가지 용도에서는 i9이 쓸만해요 제가 가끔 추천하는데 나는 어도비 계열 위주의 작업만 합니다 게이밍은 거의 안 즐겨요 하시는 분들 특히 프리뷰할 때가 아무래도 이 i9이 안 끊겨요 그러다 보니 그 경우에만 1850K나 1900F를 추천드리고요 그외 대부분 용도로서는 그냥 5800X를 가는 건 추천드립니다 자 5800X까지 마무리 지었고 3900X 한번 볼게요 3900X은 안사 이거 살 돈이면 5800X 사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 성능만 조금 뛰어난데 멀티 성능은 한 14% 5% 높겠네요 나머지 항목에서 큰 폭으로 쳐요 5800X 대비 아 그래도 저는 멀티 성능 필요한데요 그럼 차라리 5900X를 가세요 10만원 더 주고 3900은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자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I7 구간입니다 I7 구간의 성조님 11700K는 또 색칠을 해두셨네요 네 이걸 색칠하는 이유가 있는데 11,700K가 유리한 게 있긴 있어요. 뭐요? 주식. 주식할 때 얘가 싱글 성능이 뛰어나요. 또 어도비 계열. 어도비 계열 6코 이하로 쓰는 애들 있죠?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은 라이트룸 아니면 영상 편집하더라도 너무 하드하지 않은 거. 그럴 때는 오히려 프리비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뭐 인코딩 성능도 크게 처지지 않는 이 i7이 갈만한 제품이에요. 특히 11세대의 경우 i9하고 i7하고 코어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20만원 쌉니다 전력 소비량도 아무래도 이 11세대 i9이나 10세대 i9보다 비교적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B560 상급 제품으로도 커버가 돼요 보드값에서도 조금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봤을 때 11700K나 KF는 여러분이 8코어 이하의 어도비 계열 작업을 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아니면 주식 캐드캠 할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게임의 성능도 크게 처지지 않고요 요거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가성비적인 면으로 보다면 이 K 붙은 애들보다는 요 밑에 있는 1 7 0 0 f 나 11700F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 11700F는 오히려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결국 선택지는 두개 정도 좁혀진 것 같아요 K버전 사고 싶으면, 11700KF 사시고요. 가성비 찾고 싶으면, 1700F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준님15000더 주면은, 1700KF도 있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K버전을, 그 단순히 2만원 차이라고 고르라고 잘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오버를 안 하면은, 0.1 클럭, 뭐, 0.2 클럭 정도, 뭐, 얼코어 부스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버하면 되잖아요. 오버하자니, 보드 값하고, 그 CPU 쿨러값이 올라가요. 그다 보니 전체적인 가성비 생각하면은 솔직히 K 버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안 하는 거고요. 굳이 K를 사겠다면은 그래, 그래도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에 가까운 1700K, KF를 한번 보시고 가성비 잡고 i 7 사고 싶다면 1700F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수 게이밍 유저가 아닌 어도비 계열의 작업을 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거기에다가 또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을 가라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5800X 사거나 5600X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드값도 사고 콜러값도 사고 게임 선호도 더잘 나와요. 특히 게임을 더 즐기시는 분들은요. 특히 이게 지금 17F하고 5600X가 가격이 겹치는데 보시면은 게임의 성능은 오버 안 하면은 한 10% 가까이 5600X가 앞섭니다. 멀티 성능은 또 17F가 10% 앞서는데 어차피 작업 안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싱글 성능도 5600X가 앞서기 때문에 좀더 빠릿빠릿해요. 단순히 인터넷 창을 열거나 이럴 때도요. 여러모로 5600X가 잘 나온 CPU이기 때문에 코어 숫자가 17F 대비 적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5600X에 고성능 그래픽 카드 장착해서 뭐상온팔 같은 거 꽂아도 거의 최고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게이밍 세팅을 하시는 게 게이밍 유저한테는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5600X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요 지금 녹색을 해놨는데 요거는 스그머니 좀더 좋은 색깔인 노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에 노란색이 강추라고 아나 빨간색, 빨간색 바꿔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스슬 빼도 될것 같은데 9세대 9세대 CPU 메리트 하나도 없어요 <웃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기 여기 밑에 싹다 메리트 없어요 자 일단 게임의 성능만 보면 5600X한테 너무 처집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보다 5600X가 3만원인데요 3만 3요 밑에 애들은 뭐예요 이거 30만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비싸네 맞죠? 메리트 G 불도 없죠 근데 게임의 성능 이만큼 많이 차이나요 10% 혹은 20% 차이나요 아 성전이고 멀티 성능은요 아그래 멀티 성능 5600X가 아무래도 6코어다 보니까 어, 조금 처지는 경향을 보이긴 해요 8코어짜리한테 비교해서요 근데 그 처진다 캡자 20%까지는 차이 안 나요 10%? 진짜 많이 차이 나면 18%에요 그럼 라이젠 3 0 c 즈일때 싱글 성능은 5600X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티 작업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이어 밑에 있는 애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아 그럼 나는 멀티 성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왜 가? 어 이걸 왜 가냐고 그냥 1700F 가면 되지 멀티 성능 112%인데 이 밑에들 깨끗해봤자다 비슷한 수준인데 맞죠?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게임에서는 또이 1700F가 밑에들 그 평정해버려요. 그다 보니 이 밑에 거는 아예 차답볼 값어치가 없는 애들이에요. 15, 16번에 있는 1700F나 5600X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좀더 중점을 주느냐? 난 작업에 조금 더 중점을 줘요. 그럼 1700F인 거고 게임에 좀더 중점을 줘야 하면 5600X인 거지. 그래서 이쪽은 싹다 패스 <웃음> 그렇게 하이핸드 구간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스트림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스트림 가면은 5600X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준점만 넣어놓은 거고 무시하시고 밑에 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11세대 i 5부터 라이젠 5 3500까지가 메인스트림 쪽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가성비만 보면은 3300X가 제일 나아요. 다만 얘는 코어 숫자가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멀티티 성능이 처지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아진, 좋아질수록 게임의 성능이 좀 처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이 2060 이하일 때는 3 6 0 0이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게 뭐한2080 슈퍼쯤 넘어가면은 좀 벌어지기 시작하고 뭐 3070쯤 가면 좀더큰 폭으로 벌어져요 그다보니 코어 숫자가 적은 거는 당연히 고성능 그래픽카드 쓰기에는 좀 다소 아쉽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둬야 돼요 3300X가 아무리 가성비가 좋더라도요. 특히, 3 0 7공 정도 쓰시면은, 뭐, 게임의 성능 20% 넘게 차이 나거든요? 3 0 7공에서 20%면은, 얼마에 값어치일 것 같아요? 3 4 0만원 값어치에요. CPU에서, 그, 아예나떡 똑똑하니까 가성비 제일 좋은 거 골랐네. 20만원 아껴서 그러면, 그래픽카드에서 40만원 손해봤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20만원 손해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성능 CPU, 가야 되는 라인업이 있습니다. 3000 시리즈 3060 Ti 이상쯤 되면 5600X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요 모든 면에서 얘가 훨씬 좋으니까 그게 아닐 때 여러분이 3060, 뭐 2060, 1660 슈퍼 뭐 이런 거요 요 정도 쓸 때는 이 3300X로 가시면 정말 가성비 있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위아래로 다 평정이 되는 게잘 봐요 게임의 성능은 그 위에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가격 보니까 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네요 위는 다 20만원 심지어 30만짜리도 있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사요 아, 돈좀더 보태고 5600에서 하거나 아니 면3600 쓰는게 맞지 이쪽 선에서 다 스, 여기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3600이 요 밑에 라인은 업싹다 정리할 정도 게임 성능 좋고 멀티 성능도 뛰어나고 싱글 성능도 처지잖아요 맞죠 요 밑에까지 싹다 정리한단 말이야 근데 요게 지금 다소 올라서 원래 17만원인데 다소 올라서 21만원이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성조님 저번 달 대비 3600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천만의 말씀. i5도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똑같은 빌로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라인업을 산다 그러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3600 가느냐 아니면 3300x 가느냐 어, 이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은 멀티 성능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난 모바일 게임 돌리면서 일반 게임을 해요 아니면 난 조금 더 성능 좋은 그래픽카드 쓰고 싶어요 3060 정도 그 정도면은 3600 가시는 거고 나는 2060 이하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3300X 가시는 거예요. 어, 성주님 저는 3060Ti나 6700XT나 아니면 3070 가고 싶은데 하면 5600X 가는 거고. 딴 애들은 어느 뭐로 봐도 딱히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얘 정도 가격이면은 차라리 돈 5만원 더 주고 5600 가는 게 맞는 거고. 여기 라인업 가격이면. 맞죠?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데. 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자니 3700이 제일 나은 선택이고. 또 밑에 가격에서 보자니 3,300X가 제일 나은 선택. 여튼 이런 식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메인스트림도 딱 녹색 칠해놓은 애들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제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따로 안 할게요. 제 끼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은 엔트리 안번 봅시다. 엔트리는 음... 살거 없어. <웃음> 내가 저번 달도 살거 없다고 그랬는데 더 올랐네. 제정신인가? 그나마 했잖아요. 그나마. 그나마 가성 비싸보이는 거는 만 10, 100F거든요. 만 10, 100F는 성전님 내장 그래픽이 없잖아요. 근데 전 내장 그래픽 꼭 필요해요. 아, 크... 차라리 1 0 3 0이나 달아쓰세요. 이게 애매한 게 내장 그래픽 필요해서 4350지로 가자니 만 100F 아, 만 10, 100F 플러스 1030이랑 가격이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뭐3400지를 가자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비싸고 또3200지를 가자니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은1 0 0 f 플러스 1030랑 가격이 비슷해 팬템 에슬런 가사니 성능이 너무 떨어져 얘네들 2코 짜리니까 그러다보니 여기는 아예 그냥 살만한게 없어요 사무용 견적 그냥 50만원 높여 잡고 1030 집어넣고 1100F 쓰시는게 오히려 좋은 조합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제 월간 견적도 그런식으로 바뀔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월간 견적 만드는데 일주일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 그동안 가격이 느린다면 또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여기 라인업은 살만한게 1100F정도밖에 10, 없는 것 같습니다 싹다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성조가 녹색을 취놓는것 중에서 고르는게 가장 나은거겠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텐데요 물론 뭐 같은 표를 보고도 생각이 다신 분 있을까요 그래서 표를 보고 직접 한번 판단하시고요 제가 최종 마무리 짓고 오늘 영상 어, 끝내겠습니다 자 전체 가 아닌 하엔드 구간만 골라서 본다면 가성비 1위는 5600X가 차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게임의 성능이 워낙 가성비가 압도적이라서 1등, 1등 그리고 멀티 성능도 사실 중상급에 속하기 때문에 얘가 가성비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5600X 아래에 위치하는 9세대 CPU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00X에 범접할 수 있는 게임에서는 가지고 있는 애들도 없고 멀티 성능도 큰 폭으로 앞서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가성비는 다안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지면 됩니다. 뭐, 5600X 혹은, 1,700F. 1,700F가 가성비 2등이거든요. 멀티 성능을 좀더 필요로 하시면은, 1 7 0 0 f 로 가시고요. 나는 순수 게임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 5,600X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성비와 별도로 추천한 CPU는 없어요? 있습니다. 1,700K나, 5,800X, 5,900X 정도가 됩니다. 1,700K는, 이제, 오버해주면은, 11900K와 별 차이 없는 싱글 성능하고 게임의 성능 거기다 어더비 계열 작업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오버 안 해도 어더비계에이나 주식에서 큰 차이가 안 나요. 게임의 성능 차이는 조금 나긴 하는데 그것도 큰 차이 안 나고요. 이게 오히려 11900K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고요. 5800X는 5 6 0 0 x 에 거의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이니까 약간 돈 여유가 더 있다. 그러면 5600X 대신 5800X 가는 것도 괜찮고요. 5900X는 일반적인 게이밍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어, 하이엔드 구간은 마무리지시면될것 같고요 메인 스트림은 전체 가성비 1위는 3300X가 차지했지만 얘 절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용한다면 그냥 5600X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에서 나눔 되냐면 3060 이하급은 아니, 30, 3060 정도는 그냥 3600 쓰시고요. 2060 이하는 3300X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3060ti나 6700XT 이상을 쓰신다면 5600 쓰는 게딱 밸런스가 맞아요. 그 제가 일일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테스트한 구간이 있으니까 제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가성비 2위는 3500이지만 3300X의 하이 호환엔드가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성비가 무조건 좋다고 이거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3,300X하고 비교했을 때게이 성능이 좋기 하나 멀티 성능이 좋기 하나 싱글 성능이 좋기 하나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냥 가성비만 이득인 거예요. 하위 호환 심지어 가격도 천원 더 비싸. 성조가 늘 가성비만 보고 추천한게 아니라 가성비랑 조금 다르게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하위 호환인 애들 굳이 고를 필요는 없잖아요. 가성비 2등이든 3등이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은 그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거 하나씩 뽑아서 각 장점을 뽑았을수 있게 여러분 추천한데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엔트리 구간 어살거 없다. 패스하자. 없어요. <웃음> 자, 그렇게 6월달 CPU 가성비 비교표 마무리 지었고요. 어때요? 영상이 구매하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바이.